로이드 안고봤습니다 진짜 안 했습니다. 미 아니 이 새끼 살또 쪘네. 운동 하나도 안 했네. 일단 잠깐 키보드에 손 떼고 들어봐. 괴변 같아도 한 번만 들어봐. 하루에 유산소 기본 1시간 스트렝스 훈련두 2시간 반 이상 거의 빠짐없이 했거든. 그래서 전보다 체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퀄리티가 올라갔다. 봐봐, 이제 l s 에서 v s 스으로 가려 하는데, 베스 아래 막혀서 힘이 남는데도 더 올라가지 못한다. 즉, 훈련은 부상 없이 순조롭게 해왔다. 근데 너무 많이 섭취했다. 괴변이네. 생각해보자. 이 새끼 내가 볼때살 빼기 힘들거든. 눈 돌아가면 크렁키 대짜리 다섯 개 정도를 마신다. 이 악순환을 단칼에 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. 하루 한 시간 식사. 23시간 단식이 들어간다. 2 8 k 로 될때까지. 야 오늘까지는 먹어도 되잖아. 아 사장님 하지 마. 뭐, 이모 해라 뭐, 이모. 이모 야씨 빨리. 사장님. 아 이모 해야 된다 이모. 뭘 이모 아야지 이모 이모 얼굴나고 하는데. 사장님. <웃음> 이모. <웃음> <웃음> 아, 어머. 엄마엄마엄마 <웃음> <웃음> 엄마. <웃음> 엄마. <웃음>